자 일단은 그 오늘 순녀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요시론 그다음에 씨 그리고 제나 이렇게 셋이서 또 하고 그다음에 빗소리는 원래 이 친구가 여자 게스트가 있으면 항상 끝까지 있던 친구였는데 힘들다고 아,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케이. 기가 빨린다고 해가지고 들어간 상황이고요. 누구 때문에 기가 빨렸는지는 몰라요. 모른다고요. <웃음> 아, 몰라요. 깡패야? <웃음> 어, 아니 아니 근데 나는 저몰라에서확 느껴졌어 넌내 피다 <웃음> 이거 지금 신비와 구비가 지금 <웃음> 구비와 어, 신비가 이 쪽이야.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 아무튼 이 봐요. 요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스타트 게임 누르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 있으니까 고! 여기 보면은 악마 수녀가 누구죠? 악당 수녀가? 데모님 누구세요? 데, 데모님이 지금 2D에요? 예 지금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수녀잖아요 근데 네. 네. 흰색 이름인 사람들이 다 NPC에요 흰색 이름인 사람들이 아. 어 근데 쟤네들 하는게 보여 이렇게 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저거를 고대로 해줘야 안 찍혀요 근데 네. 나처럼 다른 행동하다 이렇게 걸리잖아 그럼 이렇게 딱 표시가 돼버려 그래서 NPC인 척하는 게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네. 맵에 보시면은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요거 다음날에 어. 설명드릴게요 누구 죽여도 되나요? 지금 클라라 어. 죽여주세요 클라라 안돼! 왜? 아! 안돼 어. 우리 차별이! 어. 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웃음> 이야기 놓는다. 진짜. 아니,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아 인생 진짜 열심히 사네! <웃음> 아니 인생 열심히 사네가 나온다고요? <웃음> 아니 근데 지금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면은 삽질을 할 수가 있거든 스페이스바온나로? 그렇게 삽질을 해가지고 그세개의그 비밀번호 돌리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또 지상에 있어 근데 그마저도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뭐 노란색은 어느 날 가려져 있고 어느 날은 열려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와, 근데 괜찮네, 오감에. 괜찮아, 괜찮아. 솔 드셨나요? 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 외국에서 살다 오셨는지 약한 그렸을지도 모르겠네 정말 고싶어면그 외국이 아니라 천국 아니야? <웃음> <저도 웃음> 보내 버릴 수도 있답니다 지금 혀에 지가 나신 것 같아요 쟤나는 어머머머머머 <웃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 수녀들이 어, 하는 네. 게뭐 책을 넘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할 때는 F키 누르면 돼요. F키. 음. 알겠죠, 루이스 씨? 겁나 빨리 읽으시네요, 갑자기. 어, 그 다음에 힌트는 채팅으로 쓰면 좋아. 아, 채팅은 못 봐요? 그니까 러뭐 엔터쳐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는 팔이야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어유, 음. 수녀님. 적당히 돌아다니세요. 나한테 꼽 주는 거니? 아니요, 수녀님. 그러면 안 돼요. 어머. 화내버거라. 제 무슨 현실 사회에서 클럽 다니면서 남자들 막한 30명 꼬시다가 지금 <웃음> 회개하고 수녀된 그런 케이스인 거 같은데. <웃음> 아, 수녀님 저 착하게 잘 살았어요, 진짜로. 아니, 어떻게인데? 좀... 어? 오, 어, 빠리! 어, 누구야 잠깐만. 나 가만히..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찍었는데.. 미안하다.. 아 이거 되게.. 볏짚 파는 소리가 되게.. 아삭아삭하네요? 맞아.. 꽉까 소리남 누가 와. 여기 깎아을 이렇게 많이 먹었누? 야나 방금 진짜 긴장했었다.. <웃음> <와>. <웃음> 어? 그래서 여러분 대체 보라색 번호가 뭐라고요 팔팔팔 직접 봐야됨! 어? 직접 봐야됨! 아. 하아아아! <웃음> <웃음> 뭐지? 아유 메시가 있는데요, 발 재간이. 드리블 을 아주 그냥 뭐야 이 녀석. 아저 기똥차. 이 녀석 안 되겠구만. 로이스. 안녕. 나오리. 잠시만. 잠시만. <웃음> 그러면 친구들 중에 누가 나쁜 애인지 말해볼렴? 그 알렉스가 좀 나쁜 것 같긴 해요. 이 그렇죠. 녀석 친구들을 배신하더니 <웃음> 나쁜 녀석. 차이나를 <웃음> <웃음> <철거를> 배신자. <보자. 웃음> 야 그래서 루스, 탈출구는 어딨어? 탈출구 어 아니에요x2 탈하고 아니에요. 밑에 아, 밖에 놨는데 이거 보라색은 0이거든? 아, 보라색, 보라색 0이라니? 그럼 알고 있다는 거구나? 아, 아니. <웃음> 아니 근데 나 탈출구가 안 보인데? 나는? 여기 맵이 그, 들어가는 데가 두 개예요 아 그래? 이거 숫자 어떻게 바꾸노? FF 루스가 갇혔어! 그냥 그럼 죽어야 아, 돼 이게 얼음땡이 아니, 아니잖아? 그러고도 한 명을 또 정한다고? 내가 아까부터 눈여겨봤던 아이덴 오, 오 진짜 말도 안된고 생각해? 어? 어? 어? 뭐야? 뭐야? 우리 세계. 어? 어? 뭐? 그래? 어? 뭐라? 노라... 어나 저는 예? 예?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뭐야? 너, 누구 누구 <웃음> 나온 거지? 저 귀신입니다. 어? 저 죽었습니다. 아... 저 귀신입니다. 아... 버그입니다. 버그입니다. 어? 나 방금 봤어. 오팔. <웃음> 나 봤어. 방 봤어. <웃음> 소녀님 적당히 하시죠. 진짜 오팔이라고 생각해요? 만나본대지 <웃음> <웃음> 반응공이가 만나본데? 이 녀석 어, 이 녀석 아니 저저 저 귀신입니다 저 귀신입니다 저 귀신인데 아, 노란색 뭐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이러고 있지 아니야 영이랑이 e 맞은 거면은 진짜 확실한 거면 지금 초록색이 이상한 거야 초록색 초록색 어디서 맞고 대체 아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손자님 진짜로 제가 거짓을 으 아. 뭐야? 야, 에이렌 왜 있어? 나 잡혔다! 에 잡혀왔단다 야! 정말 너네 저주할 거야 내가 그렇게 땅 많이 파줬는데 아 아니! 범인은 페이지란다 페이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페이지 페이지 이 녀석 아! 리고 오기야. 아 아니네 그게 아니죠? 오팔탐은 너다 아니 수녀님 쟤왜 존대요? 돌레잡기를 시작해볼까? 어, 마이, 수년아마음 그런게 어디있어 잡히면은 그냥 가는거야 수년님 왜이렇게 근데 죄송한데 코를 고세요 저 약간, 약간 좀 좋은 장기같은 코먹기 넘버원 아니 <웃음> 이게 코목기랑. 지금 제나가 먹는거야 이게? 제나님이 먹는거야? 예 yeah. 맞아요 제설이에요 자, 음... 톨구멍 넘버원 죄송한데 아니, 그, 코구멍에 고... 500원짜리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넣어봐도 돼요? 너부터 넣는데 조용해라 아, 알겠습니다 수녀님 진짜 구란치고 저희 초보자들인데 그 번호판 어디있는지한번 정도는 야? 저 수녀라는 애가 저거봐 저 구라라는 말이나 쓰고 저거 <웃음> 제 클럽에서 놀다 와가지고 <웃음> 들어오기 전에 놀았어 그러니까 <웃음> 야무지게 아주 수년이 진짜 회개하면서 살게요 정말로 진짜 숫자 한 번만 봅시다 그러면 내 앞에서 그 한번 회개해보렴 수년님 제가 과거에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었지만 지금은 아니랍니다 늦었어 새로 찍어나려이 가시나가 진시나아다 들켰네 이런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 근데 아까 진짜 쥬리야 누구였어요? 그니까 쥬리야 누구였인가 아니면은 한명더 들어왔나 누가? 그까보다. 에이 설마 8명까지인데 우리가 8명인데 근데 아까 줄여 움직이긴 했어요 아 그러면 AI일 <웃음> 네. 수도 있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AI가 할수 없는 공간 유령 대서도 움직였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어 유령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령들이 모여가지고 너 누구니? 너, 야, 너, 너, 야 근데 누구니? 어, 맞아, 맞아, 맞아. 너 아무도 맞아 없다고? 이랬는데. 야 무서운데? 어. 야 진짜 어, 귀신인데? 이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콘텐츠 t 콘텐츠임 누가 o 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u have a whole car in Guaya? I n 말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 <웃음> 아.. 스포를. <웃음> 어 d 어, 이 너무 커져가지고 a t I didn't get 그 h a t I didn't get that. I d i d 야 t get that. 적당히 하소? t get that. I didn't get that. I didn't g e 아무 어, 뭐 찾지 소고링 아니 목소리 어, 병이 애니메이션 병이야. 해봐. 애니메이션. <웃음> 아씨 안 봤던 사람들이 누구지? 어, 일단 안 봤던 거. 어막 어... 아니 근데... 몰라 일단 한번더 코카콜라 한다. <웃음> 아 진짜 그것좀 너무 원초적인 방법인 것 같아 순영 원장님 그러면은 마우스를 돌테가 멈춰 보겠니 어. <웃음> 하나둘 셋 멈춰 해주렴. 하나둘 <웃음> 셋 멈춰. 멈춰! 멈춰! 뭐? 아니! 야왜 나야! 뭐, 가만히 뭐, 있었는데! 그래. 미안. 멈춰는 사람이 잘못했단다. 아 방금 미셔도 진짜 열심히 한척 했는데 아. 너뭐 먹어? 너뭐 뭐 먹어? 입에 그냥 와주 그냥 와주 어? 그냥 그러니까. 감자! 야 요시로 방금 중에 뭐 먹고 있냐 요시로? <웃음> 근데 저 사실 투디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영혼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웃음> 아 그래.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근데 혹시 그러면은 제 옆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유령이 님이신?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님이 <웃음> <서 이런> 모르고 만나도 <웃음> 이렇게 이렇게 운명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막 <웃음> 왔는데 그냥 막 어? <웃음> 아 짜증나. 노라. <웃음> 예. 누구를 데려갈 거니? <웃음> 뭐야? 대놓고 들켰어? 놀아! 나 얘가 고쳐! 나 그래서 소리를 질렀던 거야 방금 중에 뭐 먹고 있냐, 요시로? <웃음> 나 내가 아 너무 놀라가지고 아 <웃음> 그래서 아 소리 질렀던 거야 아, 아니, 저 그래. 사람 얘기하고 있다가 들켰어 <웃음> 어머나! <웃음> 들켰어? 아, 안돼! 시간이 없었던다나 질린다, 질려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돼! 어? 야, 옆에 <웃음>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잠깐만, 대모 언니 한 번만 그래, 봐주세요 따라오지 그래. 마, 마. <웃음> 혹시 신고할 사람이 있니? 저 진짜로 배신할게요 수녀님 한번만 어? 봐주세요 그래? 한번만 봐주시면 진짜 수녀... 이거 맞아? 이따가 밤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녀님 음 알겠단다 예 <웃음> <웃음> 어디야? <웃음> 어디야이 어? <웃음> 자식! 아이 수녀님! 자식! 대본님! 어, 우리 <웃음>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 할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가 밀고를 한명 하겠습니다 어? 누구니? 그 범인은 바로 루이스 루이스? 어? 근데 진짜 팔아도 되는 거야? 아니. 어. 미안하다 아, 루이스 아, 아, 뭐 때려야? 어도매 당했다 아니 난왜야 이거 힌트 영혼이 좀 봐줄까? <웃음> 됐다 어렵네 이거 오늘따라 뭐나 오면서 보는 게 없어 영혼이 볼수 없나봐 네 이거 그 눈하고 네. 짝대기 돼 있어요 제가 썼네 초록색 찾았어요 눈 짝대기 아, 돼 있는 거는 그 날짜마다 바뀜 아니, 근데 패치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 돌아댕겨도 다 짝대기야. 크라라. 저 아닙니다. 야 교.. 아니 뭐 들어보지도 않고 대모님 야. 너가 종부셨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웃음> 이 녀석.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둬버리는군. 그럼 지금 말해 보라고. 아, 음, 지금 내가 뭘 말해도 날 믿겠어? 아무나 말하지. <웃음> 말해봐. <웃음> 스파이는 바로 대모님 당신이야.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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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음> 믿을거야! 나 아니야. 형님이세요 형님. 나 옆에서 구경해서 이거를... 아, 진짜 믿어버리네, 이걸. <웃음> <웃음> 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요시론. 아! 지금 살아있는 거 하필인가? 맞아요. 오호... 아, 여기에 다 있네, 얘는. 이거요 아, 이게 네. 벗겨져. 벗겨지는 날이 있어, 이 뚜껑이. 아... 아, 그럼 그때그때 그날그날 봐야 되는 거임.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용의자가 케이타님 이 헬렌인데 둘다 너무 잘하는데. 그 h e l 한번 서로 l 론 n h e l 케이트? e l e n h e l 잠깐만. e l e n Helen. 이거 뭐야 뭐야 e 석을 불러버리는데 이거를? e 석 Helen. h e l 어 n Helen. Helen. Helen. Helen. Helen. h e 아 시간이 없어서 출석생각 진짜 제일 잘한 사람 아니 근데 <웃음> 진짜 진짜 제대로 해버렸어 <웃음> 아니 이거를 <웃음> 그대로 그냥 걸어본다는게 느껴졌다고 나는 <웃음> 여기서 <웃음> 도박수를 <웃음> 내야겠다라는 그 속내가 너무 느껴져 버렸다고 자 다들 그 데모님이 옆에 와주셨을 때는 F였나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신호 주실 수 있어요? 대모님 아시는 분 어딘지 일단 대모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 좋다 대모 누구지 어 이제 하트 붙은 것 같다 <웃음> 무섭다 이거 다들려 하필 진짜 거짓말 못한다 상관이 <웃음> 다들려 아 진짜 들어보게 못한다 진짜 들어보게 못해 <웃음> 보라팔 보라팔 보라팔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뭐 깨졌어 뭐가 종게 어 종게 종게 다 no. 나이 뭐야 나이 나이 나이 거 뭐예요 종깨는 어떻게 돼요? 그거 원래 종울리면은 아까 삼연킬 할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박탈된 거임. 어. 베이스. 어. <웃음> 어? 그레이스? 어? 바살나. 어? 어? c e Grace, Grace, Grace, Grace, Grace, Grace, 야 그러게 연비는 <웃음> 왜 자꾸 너 수녀하기 싫은가봐 아니 r a c e Grace, Grace, Grace, Grace, Grace, Grace, Grace, Grace, g r 노랑도 맞춰놈 c e g 와 근데 대충 찍어도 맞을 때 수녀님 기 대모님 오늘 아가미가 그... 참 신선하시네요. <웃음> <웃음> 물 속에 사시나요? 엠마?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어? 뭐, 어 엠마? 감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아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걸렸죠? 구구구구 초록구 초록구 확인 확인, 확인, 줘, 확인 열어줘 열어줘 그럼 열어줘 빨리 확인, 열어줘 줄리아 4초, 살려 4초, 4초, 3초, 줄리아 4초. 살려 빨리 빨리 빨리 줄리아 살려 빨리 오케이 난 나감 난 나감 와 <웃음> 아, 나이스 아 나만 못 나간 거야 그럼 어 나이스 <웃음> 굿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개멋하네 여기 다시 해봐